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보니... 점점점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그 1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신입사원 6명이 어,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신입사원이 아닌 그냥 사원으로서 일을 한지 한달이 넘었네요 벌써 그래서 제가 느낀점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오늘도 여기 어제 자기 전에 아이패드로 미리 정리를 좀해 봤어요 <목소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나서 나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막내 일을 벗어나서 좋다입니다. 일단은 전화받는 일을 안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일을 할때 우리가 작업만 주구장창 할것 같지만 사실 업무 협의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계속 전화가 와요.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기가 울려요. 저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전화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위앱 분들한테 오는 전화는 하루에 정말 수십 번, 백번 이상도 막 오는 것 같아요. 종합치면 근데 그 많은 전화들을 그 담당자 분들이 계속 받을 수가 없어요.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또 외근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화를 대신해서 누군가 받아야 되겠죠. 어그 역할을 신입사원이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신입사원이 하는데 1년 동안 저랑 또 같은 동기가 나눠서 했겠죠. 어쨌든 전화를 받는 일을 이제 제가 안해도 된다라는 점 그게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전화를 땡겨봤는데 처음에 많이 겁먹어 하셨는데 이제 아마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때좀 부담이 덜해졌어요. 그리고 막내일 중에 두 번째는 아침 청소를 안 하게 된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이게 가장 커요 제가 원래 8시 반까지 와서 아침 청소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오기 위해서 집에서 그만큼 빨리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10분 5분 이렇게 늦게 나오고 하는게 정말 크잖아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제 아침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9시까지 딱 맞춰서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좀더 여유로워졌고 아침 식사하는 것도 좀 부담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편하게 회사를 좀더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회의 및 교육 준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 해도 돼요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이 회의실 세팅도 하고 회의 자료도 뽑고 그리고 의자 세팅이나 뭐 이런 거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 관리도 심사원분들이 하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자유로워진 게 회식, 회식장소, 회식 메뉴 같은 거 정하는 거 그리고 참여인원 뭐 조사하고 그리고 가끔 어, 바깥에서 식사할 때 메뉴 정하고 근데 작년에는 저녁식사 식대를 지원해주지 않았어가지고 매번 야근할 때마다 뭘 먹을까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 1층 식당에서 식대를 지원해줘서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거기서 먹거든요 어쨌든 그런 메뉴 정하는 고통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제본 맡기는 일과 같은 심부름 있잖아요 뭐 잔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쨌든 심부름 그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니까 업무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약간 몸으로 하는 일들을 좀 덜하게 된게큰 변화예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회사를 좀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짬이 조금 차서 레벨이 1업했다.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론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결론은 내가 스포트라이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된게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 궁금해하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업무에서는 과연 신입사원을 벗어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는 신입사원이 ppt 편집, 뭐 출력, 포토샵 작업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막상하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대신 해주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을 좀더 집중해서 할수 있게 된게큰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일들을 좀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한다 <웃음> 무슨 생각이 공존하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1년 동안 허투로 생활하진 않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입분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아 이게 1년 차이가 작은 줄 알았는데 은근히 크구나. 제가 신입사원분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게 신기했어요. 1년 동안 허투로 다니진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든두 두 번째 생각은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웃음> 아이러니하죠. 1년 동안 허투루 생활하진 않았구나 생각하면서도 근데 난 1년 동안 뭘 하고 지낸 거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야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무슨 목적으로 작업을 했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을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못한 건지 내가 이게 잘하고 넘어간 건지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간 건지 이런 정리들이 좀덜 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일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리뷰해 볼 시간도 없었고 반성해 볼 시간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해치우기 바빴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생산적으로 하는 일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어또 다른 세 번째 생각은 이게 진짜 많은 변화이자 긍정적인 발전인 것 같은데 뭐냐면 업무 이해도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어느 과정에 놓여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되는 업무 공유와 회의를 통해서 이해도 자체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그만큼 내가 맡은 일도 커졌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맡은 일을 하면서 이게 야근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좀더 익숙해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적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일 자체가 여유롭다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시간에 이걸 끝내려면 야근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조금씩 서더라고요 물론 변수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어, 동시에 그 시간을 맞추면서 퀄리티를 동시에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금씩 알게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능력이 결국 나를 증명하는 거고 나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다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업무에 대한 애정도도 좀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이거, 시, 이거 시키셔서 이거 하다가 갑자기 누가 부르시면 또 이거 하다가,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내일모레는 또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의 애정이 조금 덜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잠깐 했던 일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물론 많은 일을 경험해본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 아무래도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있고 이해도도 높은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정도도 높아졌고요. 어 마지막으로 확신하는 거는 어, 올해 2020년에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어진 일이 확실하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쭉쭉쭉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들도 중간중간 하겠지만 내가 잡고 가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다라는 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파트는요 회사에 대해서 아쉬운 점, 내 스스로 아쉬웠던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프로젝트 주기가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설계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프로젝트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일반 작은 건축물보다 아틀리에서 6개월 1년이면 끝날 프로젝트가 여기서는 몇 년이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 아니죠 대다수 프로젝트가 재개발이거나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 그 주기가 막 10년이 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하던 프로젝트가 지금 와서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게 지금 이제 곧 공사가 끝나는 것도 있고 이게 좋은, 좋을 은좋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끝을 잘 보기 힘들다는 라게 아쉬운 점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규모의 설계를 경험해 볼수 있고 아주 다양한 많은 단위 세대를 설계해 볼수 있고 또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 정말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들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물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기자기한 디자인 작업을 사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한다는 라게 아쉬운 점 같아요 여기서 기본기를 열심히 배우고 탄탄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내 주특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아기자기한 좀더 디자인적으로 좀더 다양하고 어,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작은 건축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감을 어, 만들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실제로 내 스스로 가상으로 설계도 많이 해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했던 거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잘 하고 싶다라는 점 이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헬스를 1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헬스를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할예정이고요 그리고 피부관리 그리고 머리 어, 그리고 탈모 방지 샴푸도 쓰기 시작했어요 가족 다 같이 머리가 점점 매년 얇아지는 걸 느껴요 뭔가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겠다 미용실에서 물어봤어요 머리가 옛날보다 좀 힘이 약해진 것 같고 그렇다 근데 정상이래요 정상이긴 정상인데 관리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피부관리 머리관리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도 좀 빼고 좀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옷도 이쁘게 스타일링해서 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있는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살고 있는데 좀 스타일링을 좀 해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좀 만드는 한 해가 되고 싶다 라는게 또 목표입니다.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10분 내외로 영상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요. 어,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어, 조언이 되고 미리 겪는 회사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좋은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힘내서 모두 이루시고 잘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장황하게 많이 했는데 알아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돼요. 스킵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